잘릴수도 있어.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핑거스타일 기타 그룹 라디오 핑거입니다. 핑니다. 저희가 오늘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음, 10분 안에 통기타로 칠수 있는 모든 코드 배워보기입니다. 모든 코드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가요에서 많이 쓰는 이제 오픈 코드 이제 개방연을 사용한 코드들을 이것만 배워놓으면 사실 모든 코드 모든 노래를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좋습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자 네. 그러면 은 메이저 코드 C 코드부터 한번 해볼 건데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5번 줄에 3프렛을 잡고 4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1프렛을 잡으면 C 코드가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점은 네그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누르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은 막 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렇게 포인트. 되면은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6번 6번 줄을 손으로 살짝 덮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기타는 쥐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리 한번 네. 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라면은 6번 줄은 뮤트를 해 주면 좋아요 6번 줄을 오픈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따지면 코드가 사실 바뀝니다 C 슬럿시 E 코드죠? 네 맞습니다 네 D 코드는 이제 3번 줄의 E 프렛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1번 줄의 E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 2번 줄의3 프렛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으면 알파벳 D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D 코드가 되겠습니다 와우 참 쉽죠? E 코드 3번 줄에 1프렛, 그리고 5번 줄에 2프렛, 4번 줄에 2프렛. 네, 요렇게 내는 겁니다. 네, 요렇게 됩니다. 보드는. 네, 이렇게 깔끔한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코드는 잡는 방법이 사실상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자 이제 연도별로 자 네. 스타일이 바뀌어요 네. 자아 90년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90년대 네. 90년대는 새끼손가락부터 잡는데 네. 1번 줄에 3프렛입니다 여러분 네.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에 3프렛 네. 약지 약지라고 네. 하는 약지로 네. 6번 줄에 3프렛 아 여기 예 네. 그렇지 그렇지 네. 5번, 5번 줄에 2프렛 네. 요게 바로 90년대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자, 한번 아, 네. 구분 동작으로 보면 무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연식이 있, 있다 싶으신 분들은 다 요런 식으로 이제 직코드를 잡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뭔가 밀레니얼 뭐 MZ세대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이제 팝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에 손가락이 사실상 바뀌는데 1번 손가락이 5번 줄에 2프렛 2번 손가락이 6번 줄에 3프렛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해서 1번 줄로 가고요 이게 바로 3번 손가락을 이제 띄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좀더 나간다 싶으면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잡기도 해요 아주 좋죠 코드를 잡을 때는 각 줄, 줄을 줄 깔끔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 C코드 가능한가요? 여기서. 그쵸 이거죠 자, 찬송가 스타일 자, 하나님 오십니다 자, 예비합시다 자,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자, 예수와 함께 네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바리에이션 때문에 요즘 C코드는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하고요 A코드 가보겠습니다 그 2프렛인데 e 4번줄부터 4,3,2번줄 프렛을 1,2,3으로 예, 쪼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음. <웃음> 6번줄 막 뮤트 가능하다면 아주 좋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90년대 스타일이 있어요 90년대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 딱 1번 손가락만 짚어주면은 A마이너가 되죠? 한번한 한 칸씩 올라가면 E코드가 됩니다 네, A마이너에서 올라온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90년대 스타일이고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1, 2, 3으로 쭈루룩 잡는 걸로 저희는 해볼게요 자, 이제 마이너 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D마이너 첫 번째 줄에 1프렛 세 번째 줄에 2프렛이죠 두 번째 줄에 3프렛 잡아주시면 이게 D마이너가 되고요 E 마이너 한번 가볼게요 5번 줄에 2프렛이랑 4번 줄에 2프렛이고요 보통은 지금처럼 중지랑 약지 가운데 두 손가락이죠 손가락으로 이제 보통 많이 잡습니다 A마이너는 2번 줄에 1프렛 그리고 4번 줄에 2프렛 3번 줄에 2프렛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쳐주시면 A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F코드랑 B코드 그리고 B마이너랑 G마이너 이렇게 이제 바레코드를 이제 연습하실 차례인데요 바레코드가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섯 줄 모두 잡아야 되고 손에 들어가는 이제 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F코드에서 처음에 기타를 많이 포기하게 되세요 자 이제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F코드가 어디서 온 모양이냐 하면은 자, E코드에서 온 모양이죠 1번 손가락 대신에 너트가 줄을 잡고 있, 있다고 생각했을 때이 이 코드의 모양이 여기 여기 여기 그거를 반음씩 땡겨 온게 F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지가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5번 4번 줄에 2프렛 3프렛을 요세 줄은 요손가락으로 누르게 되고 나머지 6번 줄이랑 1,2번 줄이 요 이제 1번 손가락이 눌러야 되는 줄이 되는 거예요 요세 줄을 제외한 나머지 줄은 1번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섯 줄을 전부 다 누르지 않기 때문에, 1번 손가락에 자국이 저세 줄만 나있어야 되는데, 네. <웃음> 시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범을 하다 보니까, 네. 중요한 건 반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C 코드, F 코드. C, F, C, F, C, F, C, F, C, F, C, F, C, F, C, F, C F.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F코드를 마스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하면 너트랑 가까워서 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편한 이쪽에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음. 여기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타줄 높이가 떠 있으면 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받으시는 거꼭 추천을 드립니다 P코드도 F랑 굉장히 일단 구조적으로는 비슷한데 자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일단 폼이 이런데 네. 이거는 이제 A코드에서 온 폼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두 칸을 가면 이제 A코드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6번, 5번, 1번 줄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잡히게끔 추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정교한 폼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6번줄을 보통은 이제 뮤트를 하고서 5번줄 1번줄만 누르게 되는데 여기 뮤트 되나? 1번 손가락 끝을 살짝 닿게 해서 여기를 이제 뮤트를 해줍니다 6번줄 그러면은 소리가 안나고 프렛을 보면은 5번줄에 2프렛 그리고 4,3, 2번줄에 4프렛 1번줄에 2프렛 B마이너는 A마이너에서 온 코드인데 자 B코드랑 원리는 똑같죠?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5번줄에 2프렛 4번, 3번줄에 4프렛 2번줄에 3프렛 1번줄에 2프렛 그래서 바레코드 한번 쭉 다시 쳐볼게요 F코드 그 다음에 F마이너 B코드 B마이너 연습하실 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빠르게 해 주시면 돼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통기타 악보를 폈을 때 모든 코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웃음> 세븐스는 야. 어떡하나요? 세븐스, 세븐스는 C7이 나왔다 그럼 C코드 D7이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D7 같은 경우는 D7 잡아도 되겠죠? 자 알고 있는 코드는 잡으면 되고 모르는 코드는 같은 계열로 숫자 7이 붙으면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숫자 7이 붙으면 마이너 코드 마이너 세 플랫 5도 그냥 마이너 코드로 일단은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숫자 13, 11이 붙은 건 뭔가요 선생님? 그런 거는 네. 기억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웃음> 네. 텐, 텐션 네. 코드는 네. 그냥 기억에서 삭제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필요 없는 코드가 되겠고요 네. 일단은 코드들을 연결해서 빠르게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b 까 그럼 시범으로 너에게 난한번 쳐볼게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죠? 네. 모르겠어 나에게 난 <웃음> 너에게 난. <웃음> 네, 우리 모두에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코드만 알면은 가요집 같은 거 그냥 책을 펴 놓고서 그악보들을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노래들 한번 코드 찾아서 이제 연습해 보시면은 아주 즐거운 기타 생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기본 코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